내 네, 차는 저는... 내관리한다 네, 안녕 동티비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여 년전 셀프 세차장 도입 초기에는 물을 뿌리고 소리 달린 긴 막대로 차체 모든 곳을 문지르고 다시 고압수로 헹궈내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세차는 흙이나 먼지를 닦아내는 1차원적인 것이었는데요 그러던 것이 불과 몇년 만에 셀프 세차장이 한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내네 차를 세차를 하고 꾸미고 관리하는 것을 직접 하면서 평균 2, 3시간 이상을 할애하는 취미 또는 레저 활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면에 세차하는 방법이나 순서를 잘못 알고 있어서 오히려 차를 손상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는 하 기본 케미컬의 사용방법을 짧게 알아보고 또 한가지 세차용품 중 한가지인 일반 압축 분무기를 폼 압축 분무기로 개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 한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세차장에서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서 꼭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폼 샴푸를 뿌리고 바로 워시미트나 스펀지로 닦는 경우가 있는데 폼 샴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카샴푸와 폼 샴푸는 같은 것 같지만 그 성능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사용하는 게 맞는 거야. 대부분 카샴푸의 기능을 세정력으로 우선 순위로 꼽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윤활력인 거야. 만약 워시미트나 스펀지로 도장면을 닦을 때 거친 느낌이 든다면 잔 스크래치가 생기고 있는 것이고 때문에 윤활력이 좋아야 부드럽 렇게 미끄러지면서 오염물을 밀어낼 수가 있는 거지 반면에 폼샴푸는 염기성이 강하고 세정력이 좋아서 거품 형태로 뿌리고 문지르질 않아도 5분 정도만 지나도 오염물이 불려지고 고압수를 뿌리면 씻겨 나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세차 방법은 고압수, 폼샴푸, 고압수, 카샴푸, 고압수 순서로 하는 것이 좋고 차의 오염 상태가 심하지 않을 때는 폼샴푸 과정은 빼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샴푸의 기능과 사용 방법을 알아봤고 앞에 얘기했던 일반 압축 분무기를 폼 압축 분무기로 개조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지금 이 앞에 있는 분무기는 다이소에서 3,000원에 판매되는 일반 압축 분무기이고, 두 개를 준비했는데, 두개 분무기 모두 같은 양의 폼 샴푸를 물에 희석해서 담아놓았는데, 분무했을 때 상태가 어떤지 보려고 그래. 두 개를 동시에 분무를 해볼게. 보는 것처럼 한쪽은 물게 흘러내리고, 또 한쪽은 거품 형태로 달라붙어 흘러내리는 것이 덜하지. 같은 분무기지만, 조금 손을 보고 개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폼 샴푸는 이렇게 점착력이 상승돼야 오염물을 불릴 충분한 시간이 생기고, 그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바로, 개조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준비물은 압축 분무기하고 사용했던 것도 상관이 없는 마스크 한장핀 그리고 가위만 있으면 할 수가 있어 압축 분무기에서 뚜껑을 분리를 하고 압축 분무기 뚜껑의 노즐도 분리를 하고 뚜껑 안쪽에 가는 튜브를 뽑고 튜브를 위쪽으로부터 3cm에서 4cm 되는 부분에 핀으로 구멍을 낸 다음 다시 끼워주고 마스크에 고무밴드가 있는 양 끝을 잘라내고 전면 부분을 가로 10cm, 세로 2cm 정도로 잘라내 부직포 부분을 분리해놓고 분리한 노즐 안쪽에 고무패킹을 빼내고 부직포를 작게 접어서 노즐 안쪽에 끼워넣고 고무패킹을 다시 끼워주고 노즐을 뚜껑에 조립하고 뚜껑도 통과 함께 결합시키면 되는 거야 결과가 어떤지 타이어에 분모를 해볼게 보는 것처럼 거품이 돼서 분모가 되고 흘러내리질 않아서 오염물을 불리는데 도움이 되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기본 세차 방법과 폼 압축 분무기 만드는 방법도 알아보았는데요. 사용 방법과 기능을 잘 몰라 오히려 내 차를 손상시키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비싼 돈 들이지 않고 유용하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참고하시고 내차 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플레이 네, 관련다. 수고했어, 동TV요.